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에 자막을 놓고 편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막을 놓고 편집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내가 여기 필요한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왔죠, 그죠? 그럼 배경 음악도 좀 가지고 오고요. 이제 좀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오볼게요, 여러분. 자, 플레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인트로, 그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앞에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쓸거 있잖아요, 그죠? 인트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인트로 영상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영상을 갖고 올게요. 광고 사진. 즉,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 요렇게, 요런 거 있죠? 그죠? 요런 광고용 사진 있죠? 광고용 사진. 자기 중겹소, 아, 아니면 자기 광고할 사진이나 연락처 있죠? 그죠? 이미지로 만든 거. 예, 광고용 사진 하나. 어, 그리고 배경음악도 좀 가지고 올게요. 배경음악. 제가 무료음악으로 제공드린, 어, 배경음악들 있잖아요. 그죠? 배경음악을 좀 가지고 올게요. 배경음악도 좀, 음악을 좀몇 개를 들어봐야 되니까 서너 개를 선택해 볼게요, 그냥. 몇 개, 여러 개좀 선택해서 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경 음악까지 쭈루룩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갖고 와서 미리 편집을 해야 편집하기 편해안그럼또 중간중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상이죠, 그죠? 영상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 나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하자고요 소리를 없애버리자. 없애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볼륨을 내리는 방법 하나 그죠. 두 번째 여체크패시를 해제해서 소리를 안 나게 하는 방법 그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를 분리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지우는 방법. 어,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 쉬워요. 그리고 편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맞추자. 어떻게요? 해 여기 전체 영상 보기로.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할건지 제일 먼저 하자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오디오. 그죠? 소리를 맞추든 없애버리든 제일 먼저 오디오를 하고 두 번째 맞아가요? 뭐 필요없는 부분 잘라내야 되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가다가 현관에야그죠 현관 가다가 끝나면 거실이 나오죠. 현관에서 거실 나오는 시점에서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 됐나요그 다음에 뭐예요? 번개처럼 생긴 전환 효과가서. 가 여기서 내가 그 잘랐을 때 나오는 효과를 하나 이렇게 그랜드 열기 좋은데 문쫙 열면서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를 어떻게 해요? 요 사이에다가 떠 넣어 그죠? 그럼 어떻게 보인다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쭉 가다가 싹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나오겠죠? 좋죠 그죠? 그냥 쭉 가다가 자 거실을 봤어 거실 보고 난 다음에 조망도 보고 딱딱 부엌이네 그죠? 부엌 들어갈 때 어떻게 하자고요? 또 잘라 그죠? 잘라서 이번에는 어떤, 어떤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어, 어, 어떤 어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이번에는 음, 효과 중에서 효과 중에서요 쭉 네. 음, 내려가서 페이지롤 효과 아까 줬던 거 페이지롤 효과를 한번줘볼게요 그러면 부엌 들어갈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부엌 들어갈 때 이렇게 슥 하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에는 부엌 끝나서 부엌 끝나고 나와서 그죠? 다시 거실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으로 들어갈 때도 잘라 그죠? 그다 효과를 또 줘요 필름 이런 효과를 또줘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계속 줘도 되고요 다른 효과를 줘도 된다고요 그럼 방에 들어갈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면서 바뀌겠죠 그죠? 그니까 러 여기 효과들을 굉장히 많은데 효과들을 적절하게 써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거기, 다른 사람 영상 보면 막 뭔가 착착착 이전 효과들 많잖아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요. 효과를 적용하려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그죠?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잘라야 돼요. 자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할 거를 딱딱 넣기만 하면 지가 들어간다고 여러분요. 개념 이해되시겠나요? 그, 무조건 잘라서 없앨 때, 영상에 커팅해서 없앨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효과를 줄 때도 한다고, 여러분. 효과를 줄 때도요. 됐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뭘할 거예요? 자막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막. 이해 되셨나요, 자막? 이제 영상에다가 자막을 집어넣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자막은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어떤 게 자막이겠습니까? 그죠? T자의 T, 그죠?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에, T, 네, 어,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자 여기 T라고 되어있는 텍스트. 여기 가면, 이 자막을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라고 종류가 나와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타이, 그, T란, 내 타이틀, 기본 3D 타이틀, 바람막이 타이틀, 뭐, 웨이브 타이틀,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어떤 타이틀을 선택해서그 타이틀, 타이틀의 기능이 적용되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 심플한 걸로 할 거예요. 심플한 게. 여기 뭐, 기본 타이틀. 보이나요, 기본 타이틀? 잘 보세요. 얘를 꾹 누른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리는 거 이렇게. 요 밑으로. 그다음 어디에요? 2번 라인에 가겠지, 그죠? 2번 트랙에. 2번 트랙에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위치에 내가 글씨를 쓰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빠르지 않는데요. 자, 요거를 꾹 누르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이번 트랙에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요 트랙에 자 그러면 요거가 지금 영상 중앙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를 편집해야 되는데 다들 여기가서 이러고 계셔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이게 왜 안, 선택이 안될까 그죠? 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미지는 그림은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미지나 영상은 이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과 이미지를 어, 이미지와 영상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미지와 영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 기능들은 여기서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고, 무조건 요 타임라인이지, 타임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요 타임라인에서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 이거를 편집하려면 무조건 더블클릭 따닥. 더블클릭을 따닥 하고 누르면, 자, 이 편집하는 화면이 나와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가지고, 좀 빨리 나오는 사람, 좀 늦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나뉠 거예요. 좀 빨리 나오는 사람, 늦게 나오는 사람이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잘 보세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 써야 되겠죠. 그죠? 원하는 글씨를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뭐 어, 우성,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101동, 101호, 뭐 40평대.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글씨를 적고, 글씨를 적고 크기를 요렇게 조정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심플해요, 여러분. 요렇게 글씨를 쓰시, 면 돼요. 쓰시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십자표시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대각선은 요렇게 모아요.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건 사이즈 조절한테 쓰겠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걸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쁘게 만들려면 여기 뭐예요? 폰트. 그죠? 여기 폰트 중에서 좀 예쁜 폰트를 찾아가지고, 굵... 가능하면 굵은 폰트를 쓰는 게좀 눈에 잘 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죠? 가능하면 굵은 폰트를 쓰자. 굵은 폰트. 그리고 여기 색깔이죠. 색깔. 그죠? 색깔을 좀 바꾸자. 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색깔이 들어가겠지. 그죠? 색깔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림자를 집어넣을래. 아니면, 뭡니까? 배경, 어, 그림자가 아니라 테두리를 집어넣을래. 그죠? 보이세요? 그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 우리 시간이 없긴 하지만은, 없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막을 집어넣는 방법이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어, 아는, 알겠으면 하고, 굳이 또 기술적인 걸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죠?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글씨들 보셨죠? 그죠? 그런 효과들 을 주는 방법을잘 보세요. 자, 여기 그림자 효과를 주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이렇게, 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효과를 줄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라고 있고, 불투명도, 그림자 채우기 이런 게 있지, 보이세요? 제일 먼저 그림자를 채우기를 한 다음에요, 거리죠, 거리. 거리를 쭉 늘리면 이렇게 그림자가 늘어나요, 이렇게. 그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만들면 이걸 썸네일로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요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 이런 거를 만들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영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워 디렉터가 여러분 어, 굉장히 기능이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단계 단계 단계 단계가 많은데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은 많이 쓰는 거 기술들 위주로 알려드려 볼게요 많이 쓰는 거 기술들 위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됐나요 여러분 네, 많이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네. 두번째 잘 보세요 자또 보세요 어떤거냐 그러면 가운데 정렬 시켜놓고 자 이번에는 다양한 효과를 줄거예요 다양한 효과 어떤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여기에 기본으로만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 고급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고급 찾으셨어요 자이 고급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은 여기 개체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급 메뉴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다른 메뉴가 생겨요. 보이나요? 예. 네. 네. 고급 메뉴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 가지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쓸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효과, 보이세요? 효과. 효과를 가게 되면, 시작 효과. 우리 키네마스터에서 인 애니메이션 기억나나요? 네, 시작 효과. 광선 효과 보면 쫘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죠? 오른쪽 효과. 온갖 효과들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 온갖 효과들이 여기 다쓸수 있어요 키네마스터에는 없는 효과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또 기술적인 부분도 훨씬 좋고요 여기서 하시는 게자 그러면 이런 효과를 줄수 있는데 어, 효과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모션 효과라는 게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모션 효과는 뭐냐면 내가 어, 만약에 이런 이런 효과를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자 요렇게 효과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나와 샥샥샥샥샥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글씨가 샥 나오게 해서 짠 보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효과 주는 게 어려울 것지만은 여기 있는 것만 갖고 적용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래서 텍스트를 만들 때 텍스트를 만을때 그냥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텍스트에 어떤 효과를 주가지고 눈에 띄게 만들어 줄 거냐 그걸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효과를 적용할 거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효과 부분도 내가 조정이 가능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점들이 보이거든 노란색 노란색으로 된 점들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또 내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 효과들이 엄청 많죠 일직선으로 나오게 할 거냐 돌아가게 할 거냐 많잖아요 그럼 어떤 영상, 어떤 영상들 보면은 자막이 쫙 나오다가 탁 세워져, 이렇게. 그러니까 자막이 쭉 나오다가 탁 세워지고 또 다른 데는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모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모션 효과를. 개념이 해되시나요 네, 그런, 그런 형식으로 적용할 때 쓰는 거라서, 어, 어렵진 않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보는 사람이 이겨. 이 영상 편집은요,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잘 만들어요. 왜? 저도,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런 효과를 많이 쓰면서 영상편집을 안하잖아요 저는 강의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계속요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이런 효과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다보면 오 이런거 이런거 쓸수 있는데 그게 어딨는지는 알아야 될거에요 어딨는지는 <웃음> 그래서 대부분 이걸 어딨는지 몰라가지 못쓰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웃음>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위치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네. <웃음> 아, 자, 저장하고, 위치를 해놓고요. 저는 그냥 효과를, 시작 효과에서, 시작 효과에서, 그냥, 거기 추락하는 효과 요것만 쓸게요, 이렇게 요런 효과만 쓸게요, 런 효과는요. 그 다음에 여기 화, 확인 버튼 보이세 확인? 네, 확인을 클릭하면, 자, 이제 재생시켜보면요. 자, 플레이버튼이죠플레이버어 근데 여러분 매번 마우스로 플레이버튼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에 버튼 스페이스바 있죠 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멈춰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로 재생시키시면 되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멈춰서 갑니다 인 애니메이션 효과 준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막이 끝나겠죠 그죠? 쉬워요. 그 다음에, 어, 자막이 많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줄이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어, 자막이 너무 짧게 나왔데 늘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막을 집어넣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위치에 집어넣어가지고, 동영상이 계속 까는 동안 그, 그 이제 자막이 계속 그래? 있을 수가 있게 되나요? 끝까지요. 그래.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끝까지 가고 아니면 중간에 나오다 멈추게도할 수도 있고 다 원하시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지면 이제 두 번째 자막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자막.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매번 똑같이 자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또 갖고 와서 자막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하나 자막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얘를 어? 클릭하고 자막을 클릭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컨트롤 C가 복사죠? 그죠?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복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그 위치에 가서 절대로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자막이 들어가는 부분여기서이번 트랙 그죠? 그 트랙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자막이 똑똑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이해되시나요? 한번더 해볼게요.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정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 반갑습니다 네, 디비랜드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여기 쓴단 말이죠. 이거를 적절하게 조정해가지고 효과는 아까 조는 것들은 없애야 되겠죠? 네, 효과는 일단 없애버리고 자, 그럼 사이즈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해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밀어넣겠죠? 자, 여기다가 이만큼 자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를 내가 너무 길게 나오면 안되니까 조금 조절하겠죠 그죠 이만큼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컨트롤 C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만큼 왔을 때 여기쯤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이게되시나요그또 더블클릭해서 수정해 잘 보세요 수정해 진짜로 네. 이렇게 수정했을까요 을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재생해서볼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너무 긴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 볼게요. 보고 난 다음에 끝났죠,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Ctrl V. 그럼 또 들어오겠죠? 이게 되시나요, 여러분? 자막은 하나 복사해내고 계속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요 대표 자막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막이 쭉 나오다가 이 부분이 끝나면 이 위치에 그대로 쓴 거라서, 그죠? 자막이 사이즈하고 위치가 흐트름 러 없이 툭툭툭 바뀌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놓던 자막이 있으면 그 자막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쓰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네. 그러면 자막 편집하실 때 여러분들 시간도 덜 걸리고 그냥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수정만 하면. 그렇게 편집하시는 요 그렇게 편집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편집하고 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자막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광고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 트랙에 자막을 하나 갖고 와서 뭘 만들어야 돼요? 문의전화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 문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네, 상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뭐 상호를 적으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이즈 조절 해가지고 오른쪽에도 왼쪽 상단에 딱 고정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고정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없애버리고 저는 테두리를 나 넣어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테두리 효과를 네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길게 끝까지 그죠? 네 끝까지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광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영상에 제가 재생을 시켜 볼게요 네. 재생을 시키면 저거는 항상 고정이고 그죠 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보이는 요거는 항상 고정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내용들은 계속 바뀌겠죠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를 뭐 10분짜리 20분짜리 이렇게 영역 긴거 편집할 때는 PC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달려 그러면 그 10분짜리 20분짜리 너무 길, 길게 움직여야 돼서 힘들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PC에서는 한번쭉당기면 끝나잖아요 이거 훨씬 편안하게 할수 있대요 훨씬 편안하게 훨씬 편안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자막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정리하는 방법도 원하는 데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기다 효과도 줄수 있어 반짝반짝거리는 효과, 뭐 번쩍번쩍되고 움직이는 효과, 이동하는 효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고요 자막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짠짠짠짠하고 넣으시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막을요 그래서 자막 넣는 거의기본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에 위에서 더블클릭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맨날 갖고 오는 방법인데 저는 그 방법도 좋긴 하지만은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어요